어떤 절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 배경을 보면 아, 여기 보면 이 파란색 나와 있는 이 학계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수류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성공이 완공되고 그 사이에 스가리아와 그 앞에 학계와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와 학계가 같이 사역을 했고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계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의 뜻은 축제와 향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보면 BC 520년 8월에서 12월, 그러니까 8월에서 12월에서는 한,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본 겁니다. 지금 달력으로 봐고 8월에서 12월,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4, 이게 3월, 8월, 9월, 10월, 12월인데 한 3개월 정도 네번 설교한 걸 갖다가 나타난 겁니다. 어, 장소는 유다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다음에 초점 은 뭐냐면 15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축하여 아, 완성하게 됨을 위한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초점을 거기다 둔 거고요. 주제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해라. 어떤 것이 우선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라는거된 것입니다. 구분을 하면 1장에서부터 2장 9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 성전 거, 재건을 촉구하는 것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눠지면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2장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성전 성성전 어, 재건에 따른 하느님의 축복이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장 뭐냐면 요 앞에는 뭐냐면 책망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위로해주는 책망과 위로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왜 성전을 건축하지 전, 전, 않느냐고 책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까? 할 것이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하고 널내 말을 쫓아라. 그래서 항상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2장 1 0절에서 19절까지는 오늘부터 복을 줄게. 죽으라고 오늘 줄 테니까 성질 재관에 따라서 해라.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까지는 내가 너를 인침을 해갖고 내가 인장을 주물었어도 옥새를 주문했어도 넌내 아들로서 해주겠다. 그런 위로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어, 네 삶의 우선순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갖다 정하라는 거고요. 장소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 B.C. 520년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아, 바벨론 제국의 그 계보를 보면 느부갓네살 어, 2세가 그, 그 완전히 그 뭐랄까요 그남 유다를 갖다 완전 멸망하 시켰죠. 멸망하 시킨 상태에서부터 포르로 끌려갔을 때 나왔던 사람들. 그,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을 갖다가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그, 베사살 왕한테 누가 죽었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저 카악사레스 2세. 다리오 왕이 가서 완전히 멸망하시켜버렸죠. 멸망, 아 다리오 왕이 아니라 저, 그, 그, 그, 완전 저, 여기 뭐냐면 고레스 왕이죠. 죄송합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오른쪽에 본 키루스 2세. 그 고레스 왕이 완전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을 갔다가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부 다 멸망을 시키고 나고 전부 다포로를 끌고 가죠. 끌고 간 상태에서 어, 거기서 뭐냐면 고레스 측령을 갖다 발표하는데, 히스토리를 예, 예, 그, 그 보그 아, 고레스 측령을 발표하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요게 내용이 고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자, 고레스 2세가 뭘, 뭘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가죠. 이제 끌고 가갖고, 그 당시 끌고 간 게, 어, 끌고 난 다음에 귀환 유처를 시켜주죠. 근데 요 고레스가 뭐냐면, 아 어, 가오마티 쿠테타, 캄비세스 2세가그 아들이 있는데, 캄비세스 2세가 원정을 갔을 때, 그 반란을 일으키죠. 쿠테타가 일어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카미세스에 있어 죽이고 나머지 바르디아 그다음에 느부 그그 느부안 그 네살3세 느부안 네살4세 이렇게 쭉쭉 하면서 일 년에 세 명의 왕이 바뀌면서 구테타가 정병이 일어나죠. 그걸 누가 완전히 저저 어, 저, 통치를 해버리냐면 그 이게 다리 다리우스 1 세가 어 완전히 그 저거 해버리죠 제압을 해버리죠. 그래서 카비세스 장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카비세스 장군이자 친척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갖고. 이 사람이 보면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 계보가 참 애, 애매하죠. 캄비자스 1세가 됐는데 여기 보면 그 고, 고레스 캄비자스가 아들 아들이 뭐냐면 메데의그 만다네하고 같이 결혼해갖고 나온 게 이제 카, 어, 뭐 만다네하고 가르쳐서 그 고레스 이세 고레스가 나오죠. 그리고 그 거기에 그 다리오가 뭐냐 만다네 오빠가 되든지 뭐된 상태 그 밑에 자녀가 아 카산다 가는데 그 카산다네와 결혼한 게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어디가 갑니까? 고레스가 그뭐예 바벨론을 갖다 멸망시켜버리죠. 을 자, 그 상태가 되 있고요. 요영은 그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다리오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스크세르크세르딜세가 누구냐면 에스토의 남편이죠. 그 그게 아우스아스레르왕그 다음에 그때가 가장 그 가장 부흥하고 땅이 가장 넓었던 그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그 아닥사스다왕 아닥사스왕이 그 당시가 뭐에 좀 특이하냐면 아닥사스왕 그때 느헤메가 귀환할 때가 아닥사스다왕 때였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다리우스까지 쭉 하고 다리우스 3세까지 쭉 되게 되겠죠. 자, 바벨론 포로기를 보면 그 605년에 우리가 1차 포로가 갔던 데가 뭐냐면 그그 갈그미스 전투요.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결국은 지죠. 아수르 왕하고 에굽이, 바벨론데 지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누가 605년에 어, 다니엘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가 끌려가죠. 그 다음에 나온 게그 다음에 뭐냐면 그 2차가 뭐냐면 BC 597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노 왕때 그 왕과 그 방백과 기술자와 에스겔이 있다가또 끌려가죠. 그다음에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때 또 끌려가고 그다음에 4차 581년에 남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병자나 늙은이나 그다음에 뭐그잘못된그 지체 부자 유자 이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 다 끌고 가는 게결국은 581년에 다 끌고 가는 거죠. 그 상여 보면 요때첫번째 그림이 뭐냐면 그 다니엘이 끌려갈 때고요. 요건 에스겔 끌려갈 때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여호와 긴 왕이 끌려가는 쪽이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완전 581년에 완전히 전부 다 모든 국민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자 학계는 어떤 사람인가? 아, 바벨론의 귀환 후 호전적인 호전적으로 백성을 끌고 간 선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되면 막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위로시켜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가 강과 약을 갖다 함께 얻던 그런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그 예, 그 상황을 한번 쭉 보면요. 어 이사여서 이사여서에 <웃음> 보면 44장에 26절 28절에 보면 이사여서에 이런 게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기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봉인이 돼버렸죠. 그래갖고 봉인이 되고 나중에 열어보라고 얘기하죠. 그걸 다니엘이 바라보고 보니까 봉인한 걸. 열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다냐면 이게 나오죠. 유다 성업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다니엘의 바변에 끌려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끌려가고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청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선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에,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예언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갖고, 그, 벨사살 왕이 완전히 망하극 때, 그 고레스 왕에서 멸망을 될 때, 이 고레스 왕한테 이 아, 이사야서를 갖다,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이사에서딱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너무 놀래는 거죠 자기도 태어나기 전에 이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써놓고 그다 어떻게 돼요? 너희 성전이 성전이 다시 너희 기초가 놓여지고 다시 중건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레스왕이 너무 놀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너희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게 이사에서 나왔던 것이 여기서부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역대 하에서 보면 36장 21, 23절에 보면 바벨론서 에 70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그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죠. 자, 21절에 보면 70년을 지냈으니, 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7 0년대 돌아온다고 이겨한 거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의 백성된 자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더라 바사 왕이 뭐예요 적국이죠 만약,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한테 믿는 사람들 다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또 여기서 뭐냐면, 예레미아도 그런, 예레미아서에서 그런 게 나오죠. 예레미아가 뭐냐면 고래서 측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11절, 12절을 보면,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곧 바벨렐 왕, 느브간테는날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에게 이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너브가셋날 왕이 뭐예요?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왕이죠. 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레미가예한 거죠.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한 아 땅을 그 죄악의 말라 지구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나면 그 땅조차도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요. 그까 그러니까 니첫 번째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온 나라에 뭘얘기했습니까 공포도 내리고 조소를 갖다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까 이사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 목자 이사라고 얘기했, 그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레스를.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참신이라 본인 고레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고 있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예루살렘을 통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건 위에서 내려가든지 밑에서 올라가든지 옆에서 가든지 모든 건 뭐예요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너희들 도와줘라. 우리가 애굽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한테 금과 안을 줬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 거기서 출애굽할 때 출바벨론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면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포르들한테 너희 가서 정말 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왕에서, 애굽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열 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출애굽을 안 시켰죠. 근데 고래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래성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해줬다는 얘기죠. 자, 저희 제가 한번 말씀했었던 것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은 중국과 같은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은 제가 미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같은 사람들은 뭘 해줍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모두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 여기 이 바로, 바로 에스라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그죠? 금과 은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격 결국은 한미동경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우리가 무역 같은 거, 우리가 나눈 기술 같은 것들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자, 에스라 이장이 보면요. 뭐가 되냐면 일자 포러 겐때몇 명이 되냐면 49,897명이 되있습니다 자.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660명이요. 그죠? 660명이겠죠. 그 다음에 남정과 여정의 7,337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가 찬양한 남녀가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이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내용이 뭐냐면 포로 귀환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49,000, 4 9 8 9 0명 거의 5만 명들이 포로 귀환하고 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1차 때. 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간 거죠. 자. 자, 여기서 보면, 자, 1차 귀환 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538년서부터 515년 사이에 고레스 왕서부터 다리우스 왕까지. 그니까 러 고레스 왕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게그 리더는 수류바벨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귀환자 수는 49,897명이었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아까 레스라서에서 나오죠. 그 목적은 뭡니까 성전 가서 건축해라 그거였죠. 그다음에 에스도가 나오죠, 에스도. 그 다음에 여기는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 그 에스더가 뭐냐면 그 우리가 뭐 에스더서에서 나오죠. 에스더서에 그 아우스레스 아우스레스레 왕그 남편이 그렇죠. 그게 뭐냐면 483년서부터 4 7 3년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가 뭐냐면 2차 귀간이 되죠. 그게 누가 합니까? 에스라가 에스라가 끌고 나오죠. 리더로. 그래갖고 온게 1754명이 오죠. 그다음에 그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영적 재건, 예배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3차 귀환은 444년 아닥사사 1세 왕때돼 있죠. 그래갖고 425년까지 돼 있는데 그때 느에메가 흘고 오는데 그때 4,260명을 3 데리고 오죠. 결국은 뭐냐면 이때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요게 뭐냐면 처음에 왔을 때 헐어진 걸 보고 1차 귀환 때 보고서 너무너무 울고 힘들어하죠. 그러다가 1년 건축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그죠.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거기 그 방백들이 에서 모험을 받아갖고 짓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2차 귀환 때 와갖고 그, 그 다리어 왕때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완병을 성벽을 갖다 완전히 재건을 하죠. 자, 우리가 1차 귀환 때 귀환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 거리를 갖다 온 겁니다. 그래서 수산서부터 그저부터 계속 유브라덴까지 올라가갖고 저 암페로서부터 기하 구성 계속해서 이르신까지 올라온 이 코스인데 어마어마한 먼 거리죠 이 거리를 갖다가 583년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때는 458년 때또 그쪽으로 올라온 거죠 자 어, 에스라 사장1절에서 6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살아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 대적이 됐다고 있습니다 대적이 됐다는 게 뭐야? 유다의 베나민이 대적이 듣고 그러면서 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너와 함께 건축할 테니까 우리 끼워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이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았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그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안 돼. 부정타. 왜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뭐냐면, 고기를, 부정한 고기를 싼 고기를 갖고 다른 거 사면 어떻게 되냐 더러워진다. 똑같이 뭐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할수 없다고 얘기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라. 우리는 우리, 우리끼리만 우리 하겠어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의 건축을 방해하되. 어떻게요? 고레스 왕한테 뭐예요?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계속 막고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서부터 시작해고 다리오 왕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6절에 보면 아수레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글을 올려 유도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왕이 힘든 상태 자, 자 고레스 왕의 536년부터 535년까지 딱 1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그런데 누가 걔네들이 투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리오사, 다리오왕 1세 때까지, 다리오왕까지 얘기해갖고 5 2 0년부터 515년까지 5년 동안에서 성전을 건축을 완전하죠. 자, 이, 요번 학계에서 나오는 것들, 여기 보면 크, 크, 크세르크세르 1세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여기 요번에 그 학계에 나오는 내용도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요, 요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크세르크세르 1세까지 뭘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투서를 해갖고 못, 저 성전 건축을 못 하니까 막았다는 얘기죠. 참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지금 아수르 왕이나 지금 그 아수, 아수르나 사마리아를 다 봤을 때 보면 저는 북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가 할수 없는 것들, 꼭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 놓는 것들. 그걸 보면 은 어떤 북한 정권이나 아니면 주사파 정권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거기 왕까지 뭐냐면, 그때 뭐냐면, 458년에 에스라가 들어오고요. 445년서부터 425년까지 뭐냐면, 성벽이 완전히 되죠. 요가 학계가 했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 왕들입니다, 여기. 자, 에스라 사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이 동관과 강건너표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때 일러,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성업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일을 향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사를 그치가요여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닥사스 왕 조서를 쳐보니 루흠과 서기관 심례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예루주사 사람들을 보고 권력에, 권력으로 에권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5년 동안 결국은 뭐 했습니까. 결국은 청자는 재건,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학계 1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기만이라되돼 있어요. 다리오왕 제2년, 다리오왕 제2년에 여와의 호 말씀이 학계로 말리냐면, 스알디아리 아들 유다총독 수륩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대사자장, 대제사장 여수와에게 이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내용을 하죠. 자, 이게 뭐냐면, 다리오스가 뭐냐면, 캄비세스 장군의 친척이라고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캄비세스 1세의 만다네가 아내죠. 아내의 오빠나 오빠가 된 사람이 이게 다리오왕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카악사레스 2세입니다. 메데의 왕, 왕이죠. 왕, 왕인데 이렇게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캄비세스 아들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해요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왕이죠. 그러면 그 고레스 왕하고 그 카악사레스 2세 다리오 왕하고 비교하면 결국 외삼촌이 될 수가 있죠. 외삼촌이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장이 되겠죠. 장이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캄비세스 장군이 친척이면서 어, 고레스 왕에 대한 이 계보를 봤을 때는. 장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너희는 우선순위를 잊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요? 자, 학계 자, 2장 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야, 건축할 때 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야, 우리 나는 성전이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 너는 좋은 집을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가 학계가 무슨 얘기냐면, 항상 무슨 얘기냐면, 만군의 여호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가, 하나님 여호가 아니라, 만군의 뭐예요? 군대 모든 곳에 대우드리 그러니까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만일 뿌리자도 수확이 적으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선이 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네 수고가 하더라도 그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네 구멍, 너는 구멍 뚫린 전대를 넣으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를 얘기 하죠.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자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네 행위를 똑바로 봐봐.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봐둬. 그 다음에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그 다음에 그러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것에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들이 많은 걸 바랬어도 너는 적을 수밖에 없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뭐다 불타져 없어버렸어. 만군의 여호가 또 얘기합니다.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짓기를 위하여 빨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 성전을 놔두고 넌 니네 집, 집만 좋으면 되니? 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지하게 섭섭함을 표현하신 거죠. 자, 그러므로 이슬을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다고 라 합니다 열매를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 요, 나오는 요그러므로에 대한 그 이, 연결되는 이 말씀 중에서 뭐가 뜻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우선순위를 갖다 나를 우선순위하지 않고 너희를 우선순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뭐예요? 사람과 가축이,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겠다 아무것도 다 못하게 다없애버리게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자 여기서 봐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자 스가리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왜 여기서 학계와 스가라가 같이 나왔을까요? 예스라에서. 학계하고 나온 이유가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아, 예, 죄송합니다. 나온 이유가 학계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학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스가라는 무지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면, 자, 스갈디아리 아들 수류바벨과요사다의 아들 예수아가, 여, 예, 여기는 앞에는 또 여수아라고 나왔죠.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유브라대강 건너편 청독다뜨네와 스탈본 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 너에게 명령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가 성곽을 제가 두껍게 썼던 이유가 뭐냐면 성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은 그런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성곽을 내면 내 영역이라고 타있기 때문에 뭐냐면 나라를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관사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게 성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면 우리가 이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리오한테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해주십시오. 투서를 냈는데 그 답이 없이 뭐예요? 학계와 스가리아가 야 저! 내가 책임질 때가 저, 하나님이 지라고 했으니까 저 그때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쫓아서 했는데 어떻게요? 해그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애들, 있는 애들들이 뭐예요? 그 걔네들이 그 공사를 막지 못했다. 왜요? 5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는 바꿔줄 수 있다. 자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자 다리왕의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를 조사해 보니까 메대그 악메다 궁행에서 뭐예요? 거기에 기록된 것을 서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성전을 건축하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크기에 어느 크기에 됐고, 쓰라, 이게. 성전의 높이는 60 큐빗이여, 너비도 60 큐빗으로 하고, 큰 돌, 세 혀에, 세 나무를 한 쾌에 놓으며, 그 경비는 다 왕실에 내라. 무슨 얘기야? 성전 건축할 때 그, 그 비용을 전부 다 어디가 내요? 나라에서 다 줘라, 이요 예루살렘 돈을 하지 말고 나래사더 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5절에, 느부가센 날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바벨론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혹을 끼러 갖다가 혹을 붙이고 온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모든 건다 갖고 돈도 니들이 돈 내. 그렇게 하고 간 거죠. 자 여기서 보면 6.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아 다트네와 스탈보스네와 그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 아,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라 너는 그쪽과 떠나가지 마. 가, 가있지 마. 그리고 공사도 막지 마라. 그러면서 성전건축하게 그냥 놔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8절 이게 나오십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결국 막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그들 세금으로 인 해서 자기네들이 도리어 반대하고 못 하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시 그들 돈으로 해서 성전 건축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게 오늘 말씀대로 그이 학계 주제가 뭘까요? 우선 순위를 정해라.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자, 6장 13절 16절 보면 보이 되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학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예요? 스가리아입니다. 근데 보면 젊었죠, 사실.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3,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왕 조서가 내림에 신속히 준영하니라 그때 뭐냐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면을 따라서 누구예요? 하느님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복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선지자로 나와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광한 목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정광훈 목사가 무슨 얘기예요? WCCWEA 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중도하는 목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목사 내려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리아의 권문을 따랐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 얘기를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수 따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로을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일사람들과 기타 사르자업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 성전 봉원식을 행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15년에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해갖고 성전 봉헌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고레스왕 원년에 536년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갔죠. 가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딱 1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걔네들이 투서하고 얘네들 성벽 건축한대요. 막 거짓말 투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년 후에 520년에 어떻게 했냐면 다리우스 1세가 다리우스 1세가 됐을 때 그때 조서가 딱 그걸 찾아 놓고 난 다음에 야, 성전 건축하고 돈은 나라에서 다 비용해. 그리고 그다음에 갖고 있던 그저 느부갓네살이 갖고 왔던 그런 그 은잔 금잔 다 보내 줘. 라고 한 거죠. 그게 언제 끝났냐? 515년에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면 아닥사스다 1세까지 갔던 이유가 뭐냐면 저 느헤메가 느헤메가 444년 425년에 그 성벽을 완산을 한 게에요.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거기에 될 거면서 한 2천명, 한, 한, 한 3천명 정도 됐고 오죠. 그러면서 이제 아닥사다왕때참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 때 느헤메가 완전히 444년, 425년에 성벽을 완전 완전히 하죠. 자, 포로 귀환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 538년서 에 515년까지 뭐예요? 스룹바벨이 5만 명의 그 사람들 데리고 오죠. 그리고 성전을 갖다 건축하고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83년, 473년은 뭐냐면 그아수르 왕,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가 가장 그 영토를 가장 넓혔던 그 영토를 갖다 바사 제국이 가장 영토를 넓혔던 그 지역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차 기간이 458년 아닥타스타 왕일세때 에스라가 한 2,000명, 1,754명 데리고 오죠. 그게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가장 기본인 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된다. 영적으로 재건이 된다라고 하고요. 3차 기원이4 4 4년부서 425년. 아닥사수랑 똑같이 똑같고요. 느에메가 데리고 오고 한 4,500명, 4,200명 정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요그럼도요그죠 아까 이건 나왔던 얘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7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기 70년에 돌아오겠다는 내용들이 네메드했서고 아까 역대할 수도 있었죠. 그때 뭐냐면 세가지 아닌데 bc 580년에서 539년 그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바벨라 멸망 때까지가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47일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숫자적으로요. 근데 유시어왕서부터 바벨라 멸망까지 하니까 딱 70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586년서부터 510년,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된 것부터 재건일까지 보니까 어떻게 돼요? 5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번째 안과 세 번째 안이 유력한데, 두 번째 안을 갖다가 장 많이 학자들이 쓰고 있죠. 자, 학계 12절, 1장 12절, 15절을 보면요, 이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류바벨과. 여호수가 남은 모든 백성에게 다 여호와를 경배하겠소 하겠다니 했던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계가 아까 제가 뭐냐면 호전적이라고 얘기했던 얘기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하면서 뭐냐면 여호와가 말하는 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하면 내가 너여 함께 여호와 사자 합계 나는 내가 나는 공인이야 넌 나한테 까불지 말어 난 하느님이 다 인정했던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힘이 꽤있었단 얘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갈디아리 아들 유다총도 수류바벨의 마음과 여사닥의 아들 대세사장 여수와의 마음과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망군니여와 그들이 하느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아까도 말한 것지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그 투설하고 못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왕때 스가리아와 학계가 지어!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그거 두려움 없이 그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혐오를 했던 것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때 다리오왕때 2년 6대 달 24일이었다고 얘기있습니다 자, 학계 2장 1절, 3절, 5절,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일곱째 달그 달의 20일에 여와의 말씀이 학계이만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전 영광을 본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갖다 본 사람이 있느냐 난 봤어 까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카리스마가 무슨 얘기예요? 정말 어떻게 호전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난그 솔로몬 왕을, 어, 저, 궁전을 본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거였었어. 근데 지금 진 것은 다리오 왕이 지라고 얘기했던 거, 아까 그 뭐야, 그 고레스 왕이 지라고 규몇규베다 정했던 거, 그거,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60규베60규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초라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에는 보것껍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현상을 보지 말아라. 본질을 봐라, 본질. 가장 중요한 건, 크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차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 솔로몬 왕, 그 왕, 그 왕공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결국은 그 왕들이,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에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우리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크기에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보면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교회의 목사들몇몇 명만 수만 명의 목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십니까난 중도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성도에 뛰어나갈까 봐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정광호 목사 성도들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2천 명, 3천 명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이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습니까 너희 가운데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는보잘껍지이 보일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나라가 징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죠 국회의원도 내 것이요 모든 백성들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 그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정광훈 목사한테 의지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야당 국회의원 야당 그 대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어떤 한 선지자가, 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영향력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결국 이게, 결국은 누구의 우선순위를 누구의 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자, 임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크게 있다, 얘기하지 않다는 얘기죠. 성전이 크게 있다, 대형교에다 그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WCCWA 목사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정과 목사라는 얘기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망군의 여와의 말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은 크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너의 눈은 마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있느냐 없냐 그거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학계가, 학계 2장 10절 14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군 여와가 말하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과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면 제사장이 대답해 이르되 아니라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걸 썼던 종이로 다른 걸 싸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치찌개를 먹다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회계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회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성도 떨어져 나갈까 봐 회계라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라는 얘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중도에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결에 차갑지 않, 차갑거나 뜨겁지 않으면 뭐 어떻게 뱉어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중도는 하나님께서 뱉어버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그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학교가 이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리라.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 전폭할 때그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개 달걀이 있고 하나의 썩은 달걀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아홉 개 썩은 달걀이 다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해도 여의 호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가 그리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손이 모든 일이 그리하고 그것들이 그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없는 회계가 없는 것들은 결국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김치를 내가 커피를 먹다가 물을 먹고 싶은데 커피를 담긴 그 컵에다가 물을 보갖고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정해진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다 회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출도 없고 우리는 뭐예요? 나오는 거 전대 구멍들은 전대밖에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이 되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리 아, 이건 그냥 됐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기하기 뭐냐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항상 책망하고 항상 선지자는 뭐냐면 책망과 회복과 심판과 회복과 구원과 항상 이게 같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선지자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람이사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계 2장 1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할 때가 아닐 때를 기억하라 무슨 얘기예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때요 성전 건축되기 전일 걸 생각해 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 고르 그때 20고르 곡식덤에 이런 이런 이런즉 10고르밖에 없다. 그러니까 20 20점에 곡적 곡식 덤을 그 포대를 생각하고 왔는데 1 0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고를 기르러 이런즉 20고르밖에 없다. 자 호두집을 보니까 50 항아리가 있을 줄 알고 아팠더니 없어요, 20밖에. 그게 무슨 일이야 욕심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1 0주에에 보면 모든 곡식에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했다. 왜? 내가 너한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돌아오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대형교회 목사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정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깐부기 재앙과 뭐예요? 우박으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에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너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넣었던 걸 생각해봐라 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니까 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얘기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이런 나무의 열매가, 못한, 열매가 맺지도 못하는 그런 종자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오염된 그 종자를 가꿔봐야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보호주다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항상 하느님 뭐냐면 축복을 해주신다 20절 2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수루바벨에게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바리탄 자들은 말에서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 동료들은 딱허에 엎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내기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망군의여호가 말하노라 수알디아리 아들 내종 수르바베라 여호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았느니라. 인장은 결국 옥새입니다. 옥새. 옥세. 우리가 보면 배너를 보면 그러죠. 그그그 자기한테 하는 그 친구한테 도장을 찍어갖고, 딱 찍어갖고, 보내주죠. 그 인장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인을치셨다고얘기하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지망에 불러내는 넌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망군의 여와의 마련이라고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거든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지망에 불러내는 넌내 것이야. 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마태복음 12장, 1장 1 2절에십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사로잡한 후에 여고나의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르바벨을 낳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23절에 보면 스알디아의 아들 내종 스르바벨이 나왔죠. 누구에들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 수르바베는 아비우슬 낳고 돼있죠. 자, 근데 그럼 누가 보험에 보면, 누가 보면 누구예요? 족보가. 저 위에는 요셉의 족보고, 이건 누구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죠. 누가 보험 3장 20절째를 보면 이렇게 돼있다. 위는 요아나니오, 그 위는 레사요그 위는 수르바베리오그 위는 스알디아리오, 그 위는 내리오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셉의 뭐, 저, 저, 저, 그 족보에, 마리아의 족보도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종. 네 너는 내 종이야.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가 택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말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황폐할 건을 너희는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은널 기다리고, 나는 하나님은넌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먹고 쓰고 자고. 부, 부유하게 있다는 게 너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짓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시이가 만군 의 여호와가 너희 행위를 살핀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라고 아주 가장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하시이가 만일 뿌려지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구멍 뚫린 전대처럼 아무리 넣어도 더햇셀것저 새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학계가 학계가 갖춘 내용이 뭐냐면 망군의 여와라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의 모든 우두머리 여와가 무슨 얘기야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망군의 여와, 5절에도 망군의 여와, 6, 7절에도 망군의 여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네가 네가 모험을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하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일주, 이주 사이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같이 이제 동역하시는 그 목사님 사역제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거절을 당했어요. 사실 사역제에 거기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된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오늘 왜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까? 네 성전에 황폐하는 건을. 너는 뭐예요? 너는 내, 내 우선순위에서 나를 갖다 밀어냈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편벽한 아주 적고 편안한 집. 그리고 네가 네가 좋아하는 거. 네 의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를 어떻게 네 생일을 살펴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뭐야 너는 내가 구멍 뚫는 전대처럼 내가 세어나가겠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어. 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를 우선순위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내가 그대다 선택했고 그들에게 영광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저가 이걸 하면서 그 선지자 선지자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는 어떻게 편안한 집에 살수 있니 나는 내가 널 갖다 널 사랑하고 힘들어갖고 널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고 십자까지 죽었는데도 너는 나를 생각하는 게 없지 않니 내가 내 사랑하는데 왜넌 그만큼 주지 않니 우리는요, 하나님은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분자가 하나님을 분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너, 네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난널줄수 있는 분모야. 내가 분자가 난 아니야. 분자가 위가 아무리 적더라도 나는 너를 갖다 사랑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조금만 신경만 써줘도 나는 너를 갖다 버리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하나님을 분자로 생각해 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이 없으면 내가 한 만큼 내가 주일을 갖다 성수하고 수요 예배 금요철에 나갔는데도 새벽에도 나갔는데 내안 주면 뭐라 그래요? 화내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느님 어떻게 돌아와?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강원 목사가, 정강원 목사, 목사님 그 주위에서 그 목사들이 왜 밤을 새면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도 왜 기도하고 밤을 새느냐? 점점 왜 늘어나냐? 오늘 그 고정국 TV하고 그, 그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고정국 TV 그 고정국 씨가 고정국 그, 그 패널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왜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는데 갈수록 더 늘어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성천의 황폐화권을 편벽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겠으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드립니다